그냥 이렇게 먹고 진짜 이렇게 잘 맞네. <개발> <기 prevention> <이 cinquan> 아 s i Hello, everybody. We are in the most popular face mask in the South Korean store. 안녕하세요. 저는 리입니다. 여코 사랑스러운 입니다. 오늘 아니, 오늘은 제가 뭐지? 뭐지? 마켓? 노량진 수산시장. 아, 뭐지? 노량진 수산시장. 오케이. Okay. 아, 나따 시장. 아, 이거 싶어요. 아니요 no? 아, 아, 있어요. 어. 하지만 나 남자친구 그 술이 해. 잘안 먹어. 그다음에 나도 못뭐 먹어요. 그럼요! 우리 이제 여기 파크 있어요! 너무 심심지? <웃음> <웃음> 야! 우리 심심취야 심심취는! 야! 그리고 뭐 먹을 수 있어! <웃음> 프라이! 아니야! 나 남자친구 그거 잘먹고나 어떻게 잘 먹어? 맞지? 야! 너너 너 내가 나중에 너 같이 가! 어디 같이 가? 음. 더 맛있는데. 어, 나 남자친구 맨날 맛있는데 같이 가 하지만 나 좋아 그럼 안 먹어. <웃음> 가자. 응. 음. 음. 빈대떡. 어, 다음에 시맛이별로저야 좋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 위다리 t h a t special one. <웃음> 음. 음. 그냥 응. 응. 어, 난, 아, 진짜. 오지? 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는찮 국수는 여기도 안시어 음. 네, 아, 저기, 어요 네, 맞아요. 요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이렇게 어, 먹는 진짜? 응. 이게아그어 찍어서. 응. 어, 진짜? 응. 와, 잘 맞네. 아 <웃음> 네, 그 레스 아. 봤어. 응. 음. 그, 진짜 먹고 싶어요. 하지만 안내뭐 이거... 이거 근데 간장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거 이거 찍어 먹어. 아 진짜? 응. 음. 천천히 해, 천천히. 음. 좀 괜찮아? <웃음> 대 개. 게응 대게 어게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아아 여기 칼국수가 저걸로 맞는 거야 야, 너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e 나도 r 우리 지금 뭐 먹으러 왔어? 칼국수칼국수칼국수칼국수뭔국국수 m 국수 e from the t h 국수 한국수? 한국수? 한국수? 고기 없. 한국수? 한국수? 한국수? 어국수한국 어때? 인아나가 응, 택 네. 네, 다 네, 네. 다 뭐지? 지왜불어 네. 려 어? 네. 려 네. 려 네. 네. 네. 네. 네. <웃음> 너 김밥도 먹고, 가국도 먹고, 육키도 먹고, 아, 진짜 맛 아직 맛 먹었어 아다맞아아맛있 맞아. 밥 맞아, 한... 맞아. 맞아? 뭐 했다, 안 잘못 안 했어.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어나 좋아하나 봐? 이거 뭐또바브레치 뭐야? 바브레치 뭐야? 뭐야 뭐야? 뭐라고? 맛 있어? 뭐야 뭐야? 어허. 락하면안 <웃음> 해, 게 그냥 멋있 어떻게 러 네. <놀라> <근데>. <놀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매사 운테이과 입니다.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어, 우리 어, 로스 로스 사진 찍 거예요. 어, 어떡해요 우리는 spend thirty uh, uh, minutes uh, in the subway and now we get here.